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선의를 앞세워 위험에 빠진 약자들을 도와주거나 누구도 나서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주인공과 영웅은 선하다라는 설정을 밑바탕에 깔아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설정을 깨고 주인공이 선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다가 유저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린 반전게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이 악당이었던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반다이 남코를 통해 출시된 어드벤처 호러 장르의 게임으로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수작으로 불렸던 인디게임입니다. 게임의 시작은 미쳐버린 영혼들이 살고 있는 목구멍이라는 커다란 잠수함에서 시작됩니다. 잠수함 깊은 곳, 감옥에 갇혀있던 주인공 식스를 탈출시키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인데요.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는 작은 소녀의 관점으로 사물들이 엄청 크게 느껴지도록 배경이 꾸며져 있는데 꼭 동화 속의 난쟁이가 된 느낌으로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챕터마다 주인공을 위협하는 선원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선원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만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식스는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서인지 플레이 중간중간 배고픔을 호소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소녀가 자신이 먹던 빵을 건네줘서 허기를 달래게 되고 두번째는 쥐를 잡기 위해 덫으로 놓은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랩니다 여기까지는 감옥에 얼마나 오래 갇혀있었으면 저런 썩은 음식까지 주저하지 않고 먹지라는 생각을 하며 주인공 식스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를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배고픔이 찾아오는데 앞에는 쥐덫에 걸린 쥐가 놓여져 있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쥐를 산 채로 잡아먹는 식스 이때부터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충격이 최가시기도 전에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는데 앞에 소세지를 들고 있는 노음이 보입니다 노움은 귀여운 모습을 한 남쟁이 캐릭터로 게임 초반부터 주인공의 호의를 보였던 유일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식스의 모습을 보고 소세지를 건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소세지가 아닌 노움에게 달려들었고 산채로 식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스인 숙녀를 쓰러뜨리고 쓰러져있는 목덜미를 물어뜯으면서 그녀의 초능력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식스는 초능력을 이용해 잠수함에 있던 선원들은 물론 손님들까지 죽여버리고 혼자서 유유히 탈출하는 것으로 게임은 끝을 맺게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작은 체형의 우비를 입고 있던 주인공 식스를 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플레이어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몇몇 유저들은 식스가 시긴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이 악당이었던 게임은 알타입입니다 1987년에 출시된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인간의 정신은 물론 기계까지도 감염시키는 외계 생명체 바이도와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바이도와 주인공이 탑승한 알파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도는 인간들과 똑같은 이중나선 구조의 DNA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복제와 증식을 하는 입자로 구성된 초고도 에너지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인간은 물론 기계까지 보이는 모든 것을 침식시키는데 이렇게 침식된 생명체나 기체는 감염된 사실도 모른 채 배타적인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단순한 AI로 만들어진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쉽고 빠르게 침식이 가능한데 무인기 같은 기체가 침식될 경우 병결되어 있는 다른 편대와 함대까지도 침식시켜 더큰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는 이런 바이도를 상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체를 연구하게 되었고 인류의 기술력이 집약된 알파이트라는 전투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상대하기 위해 인류가 힘을 모아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그들을 물리치는 뻔한 스토리로 들리는데 뜬금없이 막장 설정이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지시하고 진행했던 연구원과 군부들의 개발 마인드였습니다. 그들은 알파이트에 탑승하는 파일럿을 단순한 부품 정도로만 생각했고 인간을 기체에 맞추는 개발 방침으로 기체를 제작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대바이도전에 참가한 기체와 파일럿은 바이도화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간의 사지를 모두 절단한 채 파일럿의 뇌만 기계에 장착하거나 뇌를 캐슐 형태의 장치에 넣고 쉽게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의 주인공인 파일럿은 이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알파이트에 탑승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바이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임무를 완수한 주인공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인공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더욱더 충격적인 설정과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죽였었던 바이도들의 행동을 통해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무를 위해 처치했었던 바이도들은 이상하리많치 지구에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는데 사실 플레이어가 바이도라고 생각하고 처치했던 기체들이 바이도가 아닌 이전에 먼저 출격했었던 알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출격했던 알파이트들은 임무를 완수했지만 전투를 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도에게 침식된 상태였습니다. 지구인들은 지구로 복귀하려는 이들의 모습이 바이도의 침공으로 보였고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을 저지하고 격추시켰습니다. 알타입 택틱스 게임 후반부 바이도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될 때 함장과 파일럿의 이름이 전부 변하는데 일본어 버전에서 이들의 이름을 앞에 두 글자만 제외하고 읽으면 정신을 차리니 바이도가 되어 있었다. 난 지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구인은 나에게 총을 겨누었다 라는 뜻의 충격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 귀환을 하던 파일럿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이도를 처치한 알파이터는 이전에 먼저 출격한 파일럿들이 임무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바이도 처치의 임무를 받고 출격하게 되면서 위에설명드이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의 루프물이 되어버린 이 스토리는 당시 게이머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자신을 희생한 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웅을 적이라고 오인하고 죽였던 플레이어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이 악당이었던 게임은 니어 레플리칸트입니다. 스퀘어 에닉스에서 출시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메타크리틱 점수 68점을 받았지만 슬프고 잔혹한 스토리로 일부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주인공 니어가 마왕에게 납치당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는 다소 뻔한 스토리로 진행되는데요. 마왕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마물들을 하나하나 처치하면서 마왕이 있는 장소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왕을 물리치게 되고 여동생 요나를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종합해보면 해피엔딩처럼 느껴지지만 멀티엔딩을 보기 위해 반복 플레이를 하게 되고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플레이어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니어 레플리칸트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체가 점점 소금으로 변해가는 원인 불명의 질병 백여마 징후군의 발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흉폭한 이형의 괴물로 변하게 되고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렇게 포악해진 감염자들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전염 속도 또한 빨라 보이는 사람 모두를 감염시키면서 도시 전체를 잠식시켜버리는데요. 살아남은 인류는 포악해진 레기온을 일부 진압하고 에디코의 벽이라 불리는 거대한 벽을 쌓으면서 레기온과의 기나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여마 증후군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자 연구를 통해 백여마에 대한 대응책인 게슈탈트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인간의 육체와 혼을 분리해놓고 훗날 백여마 증후군이 종식되었을 때 마법의 힘을 이용해 육체와 혼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초자연적인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영혼을 개슈탈트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복제된 육체를 레플리칸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계획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분리된 육체에 알수 없는 다른 영혼이 깃들기 시작했고 갈 곳을 잃은 개슈탈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되거나 강폭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레플리칸트는 독립적인 문명과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개슈탈트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는데 주인공 니어가 여동생을 구하러 가면서 만났던 마물들의 정체가 본체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개슈탈트였고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니어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해차를 플레이하게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주인공 니어가 마물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고, 절규하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목소리>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죽였던 마왕의 존재인데요. 사실 마왕은 주인공 니어의 게슈탈트였고 모든 게슈탈트들의 모체 역할을 하면서 붕괴를 억제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주인공 니어가 마왕을 죽이게 되었고 그동안 모체에게 의지하며 버텨왔던 게슈탈트들이 붕괴하게 되면서 그들의 육체인 네플리칸트와의 연결고리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으로 살아왔던 네플리칸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마왕을 쓰러뜨렸지만 그 어떤 게임보다 잔인한 결말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리어 시리즈의 디렉터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의 악당이었던 게임은 브레이드입니다. 2008년 조나단 블로우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퍼즐 장르의 게임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복잡한 퍼즐들을 풀어가며 악당에게 붙잡힌 공주를 되찾는다는 다소 뻔한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월드 1 스테이지를 패스하고 월드 2부터 시작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시간을 빨리 감거나 느리게 만들어 보이는 적들을 제압하고 퍼즐을 하나씩 풀어가며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잠겨있던 월드 1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월드 1에 진입하면 주인공 팀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주를 만나게 되고 악당으로부터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같은 방향을 보고 뛰어갑니다. 공주가 도망갈 수 있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주인공을 위협하는 트랩들을 피해가면서 드디어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공주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갑자기 시간이 되돌아가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공주가 주인공 팀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레버를 조작해서 팀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팀 역시 함정을 피하면서 공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려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공주는 기사를 만나게 되고 기사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사라지는데요. 플레이어는 월드 2에서 6까지 적에게 사로잡힌 공주를 구출하는 것이 게임의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인공 팀은 자신이 놓쳐버린 공주를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공주를 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고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라는 공식을 깨버리며 유저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이 악당이었던 게임은 마녀의 집입니다. RPG 축구로로 제작된 호러 장르의 게임으로 기본 제공되는 SM만 사용하지 않고 직접 도트를 찍는 등 많은 노력이 더해지면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게임입니다. 게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주인공이 숲속 한복판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길을 찾게 되는데 이상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저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홀린듯이 집에 들어가게 되고 숲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주인공 비올라가 숲을 탈출하기 위해 미스테리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퍼즐을 풀고 숲으로 나갈 수 있는 힌트를 얻어 봉인된 숲을 빠져나간다는 라 아주 심플한 목적을 가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비올라가 탈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집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기믹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인공의 다양한 사망신을 보고 있으면 제작자가 사망신에 대해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퍼즐을 풀면서 이곳저곳을 찾다가 피가 묻어있는 침대가 있는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반신이 없고 눈이 모두 뽑혀있는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녀는 주인공을 위협하며 다가왔고 주인공은 다가오는 마녀를 피해 숲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마녀와 비올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착한 소녀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마녀였고 하반신 없이 쓰러져 있는 저 괴물이 비올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몸이 허약했던 마녀 엘레는 친구였던 비올라를 속이고 마법을 이용해 몸에 있는 영혼을 서로 교환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충격적인데 마녀 엘레는 더욱더 극악무도했습니다. 영혼을 교환하기 전 비올라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도록 미리 자신의 눈과 다리를 잘랐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 숲의 마법이 풀리면서 비올라의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고 비올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흉측하게 변해버린 실제 비올라에게 사건을 쏴버립니다. 마녀 엘렌을 데리고 숲을 빠져나게 되면서 게임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숲을 떠나기 전 마녀가 죽은 비올라를 보며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한 마녀의 악랄함에 다시 한번 놀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버린 비올라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알고보니 주인공이 악당이었던 게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항상 착하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게임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